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랜차이즈 술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창업을 하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요네 가지를 다 실행하시면서 창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첫 번째로는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야 됩니다. 내가 가진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야 되는 거죠. 그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내 예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추는 겁니다. 자,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예산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돈을 많이 끌어다 쓰게 돼요.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. 그리고 본사에 휘둘려서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나는 빚을 내서 그 프랜차이즈 선택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서 진행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예산은 내가 가진 예산의 딱 절반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잡아도 70% 여유자금으로 30% 남겨두세요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99% 대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은 저는 지금 이런 영상도 아마 찍고 있지 못할 거예요 어디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라 예,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권에 맞는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이 상권에다가 그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권에 차리고 싶으니 이 프랜차이즈가 그 상권에 어울리는구나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내가 프랜차이즈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상권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동네, 우리 지역에는 안 어울리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역에 요 정도 권화가에 아니면 요 정도 동네 상권에 어, 술집을 차리고 싶은데 거기에 걸맞은 프랜차이즈가 어디에 있을까 메뉴 구성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번화가에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리고 싶어요 자, 그렇게 되면 내가 박리담회를할 건지 아니면 조금 고급스럽게 할 건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박리담회를 한다면 저가형 포차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고급형으로 간다면 어, 조금 전문성이 느껴지는 이자카야 스타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.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고 자 우리 동네 어디가 잘 어울릴지 찾다 보면 그런 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상권의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릴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자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들을 꼭만나보셔야 됩니다. 적어도 세 분은 만나보세요. 실제 점주님들을 만나는 것과 그냥 그 브랜드 매장에 가서 술을 먹는 것하고는 아예 천재 차이입니다.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. 손님도 많아 보이고 돈도 되게 잘벌것 같고 하지만 실제 점주님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자, 실제 점주님들한테 만나기 전에는 꼭 하셔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화로 약속을 잡는 거 장사를 하셔야 되는 점주님들한테 찾아가서 무턱대고 이것저것 여쭤보면 바쁘시기 때문에 제대로 답해 드리기도 힘들고 당황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미리 약속을 잡으세요. 제가 그 시간에 꼭 맞춰야겠죠. 그 점주님이 편한 시간에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커피나 음료수, 간식을 작은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. 최소한의 예의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리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점주님은 저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는 분이고 저한테 답을 안 해주셔도 크게 무방하신 분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한테 답해주시는 분에게 무례한 질문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 같은 것들은 어, 삼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부분에 어떤 돈에 관련된 거라든지 디테일한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쭤보는 거는 비추천 드립니다 대화 당시 분위기가 괜찮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 번뭐 만나게 돼서 좀 친해지게 되셨다면 여쭤봐도 괜찮은데 무턱대고 뭐 가자마자 몇 마디 안 나눠 봤는데 뭐한 달에 얼마 버느니 매출은 얼마니 이런 걸 여쭤보는 거는 실뢰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삼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또 만나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도 이,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개설 담당자를 만나다 보면 내가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프랜차이즈 담당자 2번 프랜차이즈 담당자 3번 4번 5번 만나게 되면 이 5번 담당자 이 5번 브랜드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이미 굉장히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대해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작성할 때도 유리한 조건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나에게 잘 맞다고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제일 마지막에 상담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한 200개가 있는 프랜차이즈 술집인데 나에게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요구사항을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는 이미 이전에 많이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내고를 할수 있는 거죠 뭐 가맹비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그 다음에 어 물류 사용률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 개설 담당자 분들을 만나실 때 브랜드를 한3 4개 정도 뭐 많게는 5개 6개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제일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는 가장 마지막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되신다면 내가 이미 지식이 많고 앞선 담당자들한테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담당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좀더 디테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계약서도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프랜차이즈 술집을 창업할 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꼭 실행을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라는 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창업을 하시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프랜차이즈 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프랜차이즈 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나시면서 배운 것으로 개인 창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. 자 오늘 말씀드린 네가지꼭 한번 생각해보시고 프랜차이즈 수집 창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프로였습니다.